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마리클레르 2월 후에 제가 나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가장 많이 들은 곡이요. 제일 많이 들은 곡은 아마 제곡 중에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최근에는 타이틀곡이었던 반짝빛나던 나의 2006년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 둘씩 이해되기 시작할. 그 윤미래 선배님의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와이 노래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음악답게 들었던 네.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나나 나의 나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니가 어느 순간 사 사라지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걸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제 <웃음> <웃음> 노래 중에 럴러바이라고 최근에는 캐롤이었는데 너무 이제 지나서 뭐가 있을까? 아이 노래는 작년에 나왔던 웹툰 OST였는데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노래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음.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줘서 내일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나랑 같이 걸을래? <웃음> 겨울 되면 뭐캐롤 같은 것도 좋지만 그 송환 씨 노래 중에 "눈사람"이라는 노래 엄청 좋아요. 아이유 그 씨가 가사도 예쁘게 쓰기도 했고 겨울에 그 뭔가 눈 오는 하얀 풍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눈사람이라는 노래 참 좋습니다. <목소리> 네. <웃음> 아무래도 <웃음> 해피하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마트송 있어요. 마트송. 그 많은 분들의 노동요로또 많이 쓰이고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트송 <웃음> 네, 지금까지 그럼 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웃음> 기타를 이렇게 치는. <웃음>